안녕하세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느꼈던 투자 방식을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많음을 느끼게 합니다. 몇 개월 지켜본 주식 시장은 지금 나의 투자 방식으론 결코 승산이 없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네요. 수년 아니 수십년을 해도 실패를 보는 게 주식 시장인데 겨우 수개월의 투자 경험으로 주식을 운운하는 모습이 가소롭다 하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손 털고 나가라. 너의 앞길에 헌하게 보인다. 곧 한강 갈 사람 나타나겠다.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말인 거 아시지요. 저의 잘못된 투자가 어땠는지 순서 없이 메모를 해봅니다. 돈만 있으면 주식을 사고 싶어 안달합니다 계좌에 돈만 들어 있으면 여유 있는 척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고 기다린다지만 갑자기 올라갈 것만 같아 얼렁 사고 봅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의 매입은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 간에 마이너스 종목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수한 종목이 추세가 무너져 있고 하락의 끝이 알 수가 없어서 손실의 폭이 마이너스 20%를 넘도록 보유했던 종목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종목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고 애널도 추천했던 종목인데 기관도 외인도 개인 모든 사람들이 사는 종목이니 괜찮을 것이다란 막연한 생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종목의 세부적인 분석은 손실이 발생할 때만 하였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팔기에 바빠서 분석이고 뭐고 필요치 않았고 왜 손실이 발생했을까를 후에 분석하니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주식이 저렴하고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로 매수하다가 결국은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액면 분할 감자한다고 5개월간 거래정지 중인 종목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유상증자 한다는 풍문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종목에 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를 합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실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질 않다 하더라도 손실을 회복하기가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재성 보도만 보고 매수를 하였습니다. 주가에 즉각 반영이 될 수도 있고 후에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발을 들여놓는 순간 득보단 실이 많았습니다. 보유한 종목도 좋은 면만 보려고 했고 기업의 나쁜 면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좋은 면만 기억하고 있으니 상승시 매도하지 못했고 악재가 반영되는 시기는 걷잡을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좌에 돈이 없으면 이런저런 생각도 잘하는데 돈만 들어와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듯 다시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수를 말하자면 아직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 위에 거래 형태를 적어놓고 보니 내가 봐도 한심하다 여겨질 뿐입니다. 반대로 한다면 성공 투자가 가능할까요? 종합해서 본다면 항상 적은 이득의 주식을 매도하고 한 번의 손실이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미 투자의 경지에 도달한 고수분도 있겠지만 투자 방식의 동지를 느끼는 분이 있다면 함께 고쳐나가고 살아남는다면 성공 투자의 기회가 올 거라 믿어봅니다. 오늘도 험난한 시장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